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단축기를 활용하는 방법과 단축기를 변경해서 나만의 단축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손에 익게 되면 편집 시간이 확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편하게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파워 디렉터를 실행했습니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단축키란 무엇이고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고 왜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단축키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편집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좋고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편집 시간을 줄여서 편하게 작업하기 위함인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단축키는 내가 기억하기 쉽고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마다 편집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인디게이트를 움직여서 삭제를 하고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편집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배울 내용은 지금 보고 계신 키보드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 지금 보고 계신 키보드는 전부 똑같진 않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파워 디렉터 단축키 예로 컷 편집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컷을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컨트롤 T 이렇게 컷을 하고 만약에 삭제를 하거나 혹은 공백 없이 삭제를 할 때는 딜리트를 눌러서 이렇게 창이 나오면 지난 시간에 컷편집 배운 것처럼 클립 이동을 하거나 혹은 그냥 컨트롤 딜리트 바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한 손에 마우스로 인디게이터를 움직이면서 다른 한 손으로 단축키를 사용하기에는 지금 이 단축키는 거리가 서로 멀어서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단축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키보드 1번과 4번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이 컷 편집이고 4번이 채우면서 공백 삭제를 하는 부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번을 눌러서 컷 편집을 하고 클릭해서 4번을 눌러서 이렇게 채우기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1번 컷 4번 삭제, 1번 컷 4번 삭제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컷 편집 할 때만큼이라도 단축키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단축키들도 컷 편집 위주로 알려드리면서 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를 변경하거나 확인을 하는 방법은 왼쪽 위에 편집창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키보드 단축키가 있죠? 그 키보드 단축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또 나오는데 사용자 지정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파워 디렉터에서 이렇게 단축키 설정창이 나오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 제일 위에는 검색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편집을 검색을 하게 되면 관련 단어에 대한 단축키가 이렇게 바로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밑에 단축키 설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죠 파워 디렉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각종 목록입니다 어느 부분에 단축키가 사용되는지 볼수 있는 목록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옆에는 각종 목록에 따른 단축키를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축키들은 프로젝트 저장 컨트롤 s 그리고 미디어 파일 가족이기 컨트롤 Q, 주로 이두 가지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응용 프로그램 메뉴 바에 가서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파생되는 카테고리들이 나옵니다. 파일을 눌러보면 아까 처음에 봤던 이 목록이 나오고요. 그 밑에 편집을 누르게 되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축키들은 실행 취소, 컨트롤 Z, 무언가 작업을 잘못했을 때그 작업을 취소하는 작업이고 취소했던 작업을 다시 실행하는 작업 다시 실행, 컨트롤 Y 이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이두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선택한 항목 제거, 딜리트 그리고 간격 및 제거 만들기, Shift 쉬프트 딜리트 클립 제거 및 이동, 컨트롤 딜리트 그리고 알트 딜리트 그리고 여기서 클립 분할 나와있죠. 컨트롤 T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컨트롤 T로 컷 편집을 하고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클립 삭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나타내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생 부분은 이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재생, 일시정지, 스페이스바죠?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전 유닛, 다음 유닛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쉼표랑 점이 있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점을 누르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도 이동하고 인디게이터도 이렇게 이동이 되죠. 이렇게 1 프레임씩 이동을 하게 해주는 단축키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레프트, 컨트롤 라이트 이두 가지 부분은 트랙을 이동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컷편집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 정도만 주로 사용을 하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업 영역.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답 말씀을 드렸죠? 덮어 쓰거나 할때 컨트롤을 누르고 드롭을 한다든지 크로스페이드를 할때 알트를 누르고 드롭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마우스를 넘길 때 마우스 휠, 알트 마우스 휠, 컨트롤 마우스 휠 이렇게 세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평 스크롤은 그냥 마우스 휠을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고 이렇게 트랙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Al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누르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마우스 휠은 이 타임라인을 늘려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늘려도 되지만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을 굴려서 이렇게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로 사용하는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컷 편집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분할하는 방법 컨트롤 l T로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딱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컷 편집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숫자 1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멀티캠 카메라가 명령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 다시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분할했던 부분이 이렇게 숫자 1로 되어 있습니다. 꼭 1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파워 디렉터에서는 한영키로 변형이 되어 있지 않아도 특히 영어로 Q를 누른다든지 그렇게 편집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것처럼 바꿔볼게요. 1로 바꾸고 아까 예시에 보여드린 것처럼 클립 이동, 공백을 남기지 않고 클립을 이동할 때 컨트롤 딜리트 부분을 바로 바꿔줍니다. 이 부분도 무시하고 그냥 확인을 누르면 펜집 부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숫자 4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단축키 설정에 이름을 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캡틴 단축키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설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축키 1을 누르면 컷 편집 또1 누르고 바로 눌러서 4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1414 1 4, 1 4 눌러가지고 1컷 4 삭제 1컷 4 삭제 이렇게 아주 빠르게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단편적인 예로 1번과 4번만 변형을 해서 알려드렸지만 다른 부분들도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편집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클립 이동, Alt, Delete 같은 부분은 3번으로 해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삭제, 원래 Delete를 눌러서 손이 멀리 가야 됐던 그런 삭제 부분들은 2번으로 해두신다든지 또는 그냥 삭제를 했을 때 공백을 남기면서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 간격을 만들면서 삭제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은 클릭을 해서 Q로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또 이렇게 작업을 할때 1번 선택하고 Q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다시 공백 눌러서 자 2번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행 취소하는 부분, 컨트롤 Z가 싫고 이런 부분들을 S로 놔둔다든지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 하면 여기 왼쪽 부분에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시고 파워디렉터 기본 보이시죠? 이 부분을 딱 눌러가지고 다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단축키를 만들어서 편집시간을 확 줄여서 편하게 작업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